오, 감 깜짝이야 통 저런 놈들이 오, 더라고요 성공이 아닌 감들이그쪽더라고음 너구나. 오, 오, 태쪽 오, 감 주박자네? 아 오, 감 오, 감쪽. 네. 응? 뭐야 이거 왜 사용이 안 돼? 랄랄랄라 <웃음> 됐죠? 잘들가슈 근데 저기가 아까 주박자 잡았을 때 여기밖에 없잖아 그러네 이 여기밖에 없. 여기 그럼 갈 필요가 없겠네? 주박자 잡고 그 너머로 가야 된다고요? 아까 둥지? 아 그래요? <놀람> 아이동순한 되게 거치네 망가게 가보 물어보니 대장장이 아저씨 문 열어줘야 되는데 대체 열쇠가 어디있는 거야? 할머니한테 사야 돼? 아 그래도 강화는 해야 되니까 마음 같아선 죽이고 싶은데 딱히 그럴 기분이 아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니까 뭐 아 이거 또오에 있긴 한데 이걸 살까? 아니면 강화를 할까? 황나무? 그럼 황나무를 사볼까? 아씨 황나무 대체 게 뭐길래 석화 푸는 것도 있는데 국물로 우려서 먹으면 뭐 맛있나 이게? <웃음> 그렇겠지? 응아넌 음. 음? 어디든 나타나는구나 음, 도전! 이건 뭐 앞잡이나 뒤잡이 안 되네? 테리하고 살짝 앞으로 가보라고요 아.. 이해를 못 했는데? <웃음> <웃음> 원래 안 된다고요? 아 괜히 괜히 기대했네 그런데 망자 상태에대도 침입을 하네? 이러니까 게임이 망하지 이러니까 게임이 망하지 아 어렵다 어려워 다시 해보자 언젠간 계속 부딪히다 보면 깨겠지 다시 와라 아 내가 느렸나? 늦었다 이거는 아 이거 너무 빨랐다 오오오... 오나 틀려고 했는데 깜짝이야 어아 어. 아, 얘는 앞에 앞에서 나오는구나 제 있으니까 얘가 쪽을 못쓰네 지금 아휴 겨우 잡았네 어? 향나무 아 이래서 이래가지고 향나무를 비싸게 팔았던 거구나 그 할머니도 향나무 얻으려고 주박대를 잡았던 거야 사실 <웃음> <웃음> 사실 그런 거였어 아 이제 이해가 되네 음... <웃음> 아 저기 가는... 어? 어? 어? 어? 어? 아니 저기 앞에 포터 뿌리는데 못 가네? 아니 이거를 이걸 못 넣어 널못 지나간다 하... 저욕한 한, 한 마... 한 단어만 해도 돼요? 욕 발언권 있나요 저? 욕한 단어만 해도 돼요? 아씨 이 다리 <웃음> <웃음> 아 완전 짜증나네 진짜 어 루가 테일이죠 얘가 어씨뭐 이상한 소리나서 어 혹시나 했다 깜짝이야 분명히 이거 보니까 얘는 점프를 못하니까 다시 못 돌아갈테고 얘들한테 뚝감 맞겠지 또? 어 뭐야 어어어어 어, 어, 어, 어 I want to die 뭐야? 제, 쟤는 왜 떨어져? <웃음> 쟤는 왜 떨어진거야? <웃음> 아 근데 쟤 이쪽으로 갈수 있구나 아한수 배웠다 아 이게 그림 향나무 이거죠? 안녕? 안녕 친구? 어. 어 잠깐 상상태 상태가 좀 이상한데 저기요? Come on, p u l me out here! 안 되겠군. 아니 화터풀을 좀 안고 싶은데 안줄 수가 없네. 이게 화터풀 어디 있는 거야? 이거 아니 확실하지가 않아. 지금 여기 가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일단 화터풀 찾는 걸 우선시하자. 도대체 화터풀 어디 있어? <웃음> 화터풀을 못 찾겠어. 아니 화터풀을 찾아야 돼요. 내구도가 별로 없거든 지금. 여기 가지 말고 다른 데 가자. 늦줄수 없다 여기는. 여기는 아니야. 잠깐만 답 봐도 돼. 냄새가 나는데 여기가 저 소리 들었어? 매복이 있는 것 같군. 조심하는 게 좋겠어 소리... 소리가... 소리가 난것 같은데? 나의 작은 빛. 어? 어, 뭐야? <웃음> 저기요? <웃음> 저리 가죠. <커져. 웃음> 아, 이놈의 대장 2세가 대장장이들은 대체 뭘뭐뭐 뭐, 잘못 왜 그래 다들? 근데 피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저 대장장이랑 싸우다가 죽은 거 다들? <웃음> 그런 거 같은데. 건들면 안 되겠다야. 아 허무구나 아아 <웃음> 아, 이놈들이었어 너무 예, 예전이라서와내 어. 이래서 허무를 싫어해 허무의 미비를 내 이래서 싫어합니다 여가 어. 내가 죽을 자리인가 어. <웃음> 제가 예전에 이걸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은 처음 만나는 놈부터 일단은 잡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한 놈을 잡고 시작을 해야 돼, 저거는 저건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감당이 안 돼, 잘영채요 아니, 나 혼자 잡을 건데? 나 혼자 잡을 건데요 I'm sorry <웃음> 침착해 됐스 야, 올라오지 않나 하나 더? 이렇게 하다가 어, 이게 문제예요. <웃음> 잠깐만, 애들이 번갈아가면서 내려간대 그냥? <웃음> 뭐하는 거야? 아! 아이고, 바쁘죠? 아이고, 주웠나? 안주웠네? 아 너무 아깝다. 아아... 아, 예. Yeah. 이거지. 아, 환생 환상은 아니네? 헛됨 있다 다 어, 환영? 아 한, 아, 한, 한, 아 한, 아 비벼야된다고요 어디? 비벼야네이 비벼? 존나 <웃음> 비벼! 오? 아 그러네? 이것도? 아 그러네? <웃음> 여기도?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<웃음>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<웃음> 어딜가라고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뭐야 그럼 허무위 유병 잡을 때 이거 지형짐을 이용해가지고 도망가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? <웃음> 그럼 나나 나 너무 하드하게 했나 그러면은? 아까 한게? 너무 하드하게 했나? 하드한 밤일세 제군들 <웃음> 어, 하드한 밤일세